이번 시간에는 아, 실시간 양방향 음성 전송을 할수 있는 W WiFi 어, 이 IP 카메라에 대해서 알아보죠. 이 카메라는 웨이브 어, 스피커를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실시간으로 어, 스마트폰으로 음성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이 버튼을 누르면 이 현장에 있는 웨이브 스피커에서 바로 어, 음성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현장에 있는 음을 이 버튼을 누르시면, 쪽 스피커 버튼을 누르시면 어, 직접 이 지금 어, 스마트폰에서 이 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들있고이 아, 현장에 있는 현장에 있는 음을 이스마트폰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역으로. 이 스마트폰으로 아 하나 둘셋넷이 네. 음을 스마트폰으로 스피 마이크를 통해서 이 현장에 있는 스피커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음, 뒷 부분을 지금 자. 설치는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현장에서는 그리고 이쪽 뒷부분에는 중계기가 이 박스 함체에 들어가겠죠? 이 함체에 l t 라우터 중계기와 같은 l t 라우터가 들어가겠고요. 안테나가 있는 거와 안테나가 내부에 속에 들어있는 게 이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DC 전원을 쓰실 때는 컨버터가 이제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 전원을 태양광이나 외부 배터리를 쓸 때는 외부로 선을 빼서 연결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요 근래 들어서 실제로 이렇게 양 방향으로 음성을 주고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애견, 강아지나 물건설 현장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실제로 어, 현장 스피커를 통해서 어,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통화를 직접 할수 있고 그리고 현장 상황을 직접 이 스마트폰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백더블에 대해서 간략하니 설명을 드렸습니다.